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디스윙의 제 3탄. 다운 스윙 후 임팩트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구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초보자시거나 아니면 이 저의 메커니즘을 처음 접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간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낮쪽으로 해서 다운스윙 하는 것까지 했죠 낮쪽으로 해서 다운스윙까지 하는 걸 했는데 이제 임팩트 구간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여기서 바디 스윙으로 임팩트 구간을 들어가려면 보통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채로 공을 손으로 때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잘와놓고서 그냥 때리려고 해요. 근데 바디스윙에서는 이 개념이 아니고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붙이잖아요. 붙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손, 오른손이 얘 팔꿈치를 몸에 붙였지 내가 손을 몸에 붙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완이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완이가 아니고 팔꿈치가 몸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른손은 공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에서 얘 팔꿈치는 여기가 붙여지는데 이게 트리거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냐 왼손이 땡기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오른손이 팔꿈치 붙인다고 하완이까지 같이 내려가면 안 되고요. 팔꿈치는 붙이되 왼손이 땡기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내가 팔꿈치는 안 붙일 때 왼손 땡기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근데 조금 부드럽기 위해서 팔꿈치까지는 허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 2탄이었고요. 자, 왼손 땡기는데 팔꿈치 붙여줬죠? 근데 오른손은 안 가야 돼요. 중 오른손은 왼쪽으로 안 가야 되고 왼손은 계속 땡기고 있어야 돼요. 몸으로 몸으로 왼손이 땡기고 있으면 왼쪽 골반도 열리는 거 보이죠? 이때 체중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왼손으로 체를 땡기는 역할을 해야지 체중을 이동하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땡기는 역할을 하다가 얘는 계속 땡길 때 오른손은 땅 치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만들어야지 얘가 체가 땅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몸 앞에서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붙여놓고 오른손을 치기 시작하면 보시, 보이시죠? 몸이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팔로만 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손 땡기고 오른손은 밑으로 치는 역할. 그래서 왼손이 결국에는 오른손, 저항하고 있는 오른손을 데리고 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절대 남은 안되고요 약간 서로 싸우는 방향에 왼쪽 왼손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느낌 왼손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느낌 나죠 여기 보이죠 오른손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느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도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하나 둘, 붙이고 가는 느낌이 아닌 하나, 둘 서로 버티고 기다려주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가는 것도 한번 쳐드릴게요. 자,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가는 거, 몸이 가는 거 그럼 팔이 떨어지는 게 보일 수 있는데 다시 버티고 오른손은 밑으로, 왼손은 옆으로 몸이랑 같이 땡겨지는 느낌. 여기서 왼쪽으로 몸이랑 같이 왼손을 땡기는 느낌. 이 와중에 오른손은 밑으로 찍어야 돼요. 딱. 알겠죠? 네. 오늘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연습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Have a good day. Bye.